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이에요. 이혼사건에서 우리 의뢰인분이 판결을 받은 이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소송비용이 800만원임을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혼사건에서 의뢰인분들이 종종 궁금해하세요. 내가 이 소를 진행하는데 각종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나중에 상대방에게 청구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걸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리가 소장에는 거의 그냥 뭐 샘플처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청구를 합니다. 물론 상대방도 반소를 할때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샘플처럼 넣게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혼사건에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청구하지 마. 라는 방식으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소송 비용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할 수 있구나 요거를 전제하고 이제 소송을 진행할 때 참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혼 판결에서도 소송 비용에 있어서 법원에서 별도의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뭐 판결을 보면은 이 소송 비용을 뭐 예를 들어 10분의 7은 상대방이 부담해라고 해서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소송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또, 그러한, 뭐, 착수금, 성공보수, 이런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인지대, 성례료 등 이런 소송비용 외에, 뭐, 감정비용의 절반은 상대방이 부담해. 이런 식으로 별도로 소송비용을 세분해서 결정해 주기도 합니다. 뭐, 참고삼아, 감정비용이라고 함은 흔히 이혼 재산 분할에서, 아, 저 토지는 얼마인지 명확하지가 않네. 이걸 가액을 특정해야 재산분할금을 결정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게 되면 감정인이 지정이 되면서 감정인이 감정수수료를 책정하여 청구를 하게 되죠 그 감정비용을 일단 신청한 분이 부담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뭐 별도로 그래 그거는 너가 부담하니까 그대로 가가더 많다면 간혹 이제 상대방도 부담하게 결정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별도의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 사안은 뭐였냐면 이 분은 우리가 압도적인 승소 사례로 공유되었던 사안이에요. 아빠로서 양육권 승소하셨고 재산분할을 상대방이 청구한 걸 전부 방어하면서 우리가 재산분할 100%를 그대로 지킨 사안이었죠. 워낙 결과가 압도적이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상대방이 주장한 것들 좀 전부 결론적으로 이유가 없었던 거니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더 많이 부담해야겠다 이런 판결까지도 해주시게 된 것이고요. 소송비용의 10분의 7을 상대방이 부담하라. 결론적으로는 저쪽이 우리한테 줄 돈이 있다는 이야기죠 소송비용을 법원이 판결한 경우 우리가 이렇게 해보기도 해요 소송비용 결정이 난 경우 뭐 상대방에게 이미 지급을 요구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상대방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법원에서 얼마다 결정한 것도 아닌데 난 임의로 지급할 수 없다 뭐 라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냐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원에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을 하면서 우리가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이러한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에 따라 계산을 하면 상대방이 저에게 얼마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확정을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송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예를 들어 내가 드린 비용 전부에서 저쪽이 다 부담을 하는 거냐? 그것은 아니다. 소송 비용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 이 사안의 소가 등을 볼때이 정도의 비용이다라고 정해진 게 있고 그리고 실제 내가 쓴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두개 중에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돼요. 일단 이 사건의 소송 비용은 그리고 그 소송 비용 중에 몇 분의 몇을 누가 부담했는지 법원이 판단한 거를 대입해서 결론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상대방에게 한 3, 400 정도를 청구할 수 있는 걸로 보았는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 소송비용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아닙니다. 뭐더 적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무대응. 무대응은 별로 좋은 대응이 아니에요. 법원에서는 열심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의 말을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안이 정확히 계산하면 3, 400 정도 될 사안이 800만 원이 인정되는 그런 승소 사례가 생기게 되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정리를 했는데 접종 정리를 열심히 안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혼 사건 외에도 이제 상간자 소송도 많이 하잖아요. 왜 상간자 소송은 민사로도 진행을 꽤 하는 편이죠. 이혼을 전제하지 않고 근데 이 경우에도 소송 비용은 법원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 보니까 각자 부담, 서로 그냥 각자 부담하시고 서로에게 청구하지 마시오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뭐 3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예를 들어 2천만 원이 인정됐다. 그러면 3분의 2는 저쪽이 진 거네. 그래서 소송비용의 뭐 3분의 2는 저쪽이 부담하게 하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저쪽으로부터 받을 돈이 생기게 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소송비용의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상대방이 이미 지급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저희도 최근에 이렇게 받은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러나 좀더 많은 비율은 호대가 이리로 외죠 이러면 역시 이러한 소송비용의 확정에 별도 절차를 거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돈을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Thank you.